헬스케 보여? 잘못 먹고 다녀? 이팔좀봐 말라 비틀어지겠어 이래서 나랑 같이 놀러 다닐 수 있겠어? 밥을 안 먹었으면 말을 해야 할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해? 나는 배가 고프다 배고팠을까 세바스찬한테 말해서 비싼 것좀 해먹이라 해야겠네 세바스찬 세바스찬 자 여기 너말을 위해서 헤라님이 특별히 준비한 진수성찬이야 팍팍 좀 먹어 나는 잘 먹는 사람이 좋더라고 맛있어? 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렇다고, 싸구려 음식 말고, 뭐, 스테이크라던가, 랍스타라던가. 나, 그 정도 사줄 능력은 되는 여자니까?